어머니 일상의 진원님이다 안녕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어디에요? 에버랜드. 아, 에버랜드 우리가 드디어 에버랜드에 왔어요 네. 근데 네. 오빠 나 오늘 뭐 잘할 수는 없어 오빠 나 오늘 뭐 잘할 수는 없어 갑자기? 이 거야 나 오늘 에버랜드 온다고 화나해 주고 신경 썼거든. 그거 알죠? 제가 커플 브이로그 찍을 때정인이한테 못해주면 댓글 달리는 거 알아요? <웃음> <웃음> 또 나를 난감하게 하시네? 그래서. 달라진 거 맞추라고요? 네. 저잘 저 맞춰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두 가지예요. 일단 입술이요. 입술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빨갰어 오, 알았어. 오렌지 발랐어, 망원경. 어, 맞아요. 그리고 그볼 따구가 잘 보이는 그그볼 따구요 잘 맞힌다! 그럼요 볼따구 어떤 색으로 바뀌었을까요? 아, 핑크핑크하게 핑크핑크하게? 약간 오렌지빛깔 들어가요어맞아서 맞죠? 과몽드꺼 <웃음> 핑크 바르고 오렌지색깔로 네. 포인트 발랐습니다 아, 오, 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갑니까? <웃음> 저희는 이제 여기갈거예요 여기, 네. 여기. 장미축제 네장미축 지금 축제. 에버랜드가 또 장미축제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저와 잘 맞는 예. 곳에.. 맞아요? <웃음> 오늘 근데 날씨도 좋아서 진짜 잘온거 같아 그니까 러 응. 사람도 많아애들에서 안마 올리지? 이것도 댓글 달린다? <알리자? 웃음> 아니야 이뻐 이뻐준? <웃음> 이뻐 아니야 이나 너는 뭘 해도 이뻐. 이글든 어, 또 딱히? 아니야 이뻐. 백거든? 넌 어떻게 해도. 댓글은? 오빠 댓글 두개 달린다. <웃음> 어, 뭐야? 와 여기 이쁘다. 진짜 이쁘다.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와와 이거 나만 몰래 안 찍을래? 뭐 하는 거야? 안 찍을래? <웃음> 네. 아, 죄송합니다. 나색 이쁘다. 엄마, 사진 이쁘다. 야, 잘나오데 지금? 네, 한번 수정해. 수정하는 건 <웃음> <웃음> 아니에요. 춥다. 아이고, 잘 먹는다. 수정해줘. 입맛 한 번만 더 바를게요. 뭐요? 네 정말. 여기 어디 가세요? 여기도 저기 주먹 가어요 꽃도전 차들을. 여기 한 번만, 여기 자꾸 꽃도전 아니야? 아니에요. 찾으러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봤는데, 여기가 마몽드 가든에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 어? 여기서 사진 좀 찍을까? 나이 찍어줘 응. 얼굴이 다안 남겨 찍어줘 하나 둘셋 뭐, 여기에뭐 어떤 혹시 아무도 포인트는 업플을해야 돼요? 아니요. 음. 그거 다운받아주시면 저희가 샘플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 네. 인스타그램에 음. 찍은 거 사진 올려주시면 여기 계시고요. 저희 저희요 저희 레드에너지 세럼이랑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주었 아, 네. 중에 선택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 어떤 거받아가시어요 뭐가 좋아 <웃음> 세럼이랑 너 중에? 사람. <웃음> 아, 아, 아. <웃음> 아, 이벤트 참여를 위해 제가 포토샵 장인이어가지고 <웃음> 제가 곧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감사합니다상 나왔다 오잘 보여? 오랐다요동일임을 오, 오, 오, 오. 맞습니다 오 차가워 밑에 얼음이 있어서 시원한 아, <웃음> 굉장히 전화가 톤가, 아이스크림 짱 시원하네 어손 씻고 싶은데 이거 <목소리> 이거는 냉동실에 넣어도 얼지 않는 거라서 시원하죠? 어, 네그래고 네. 야외활동 많이 하신 날 이렇게 좀아 진정시키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실 때 이제 냉동실에서 꺼내셔서네 이렇게 15도까지 네. 그리고 저희 보시면 에버랜드에서 만든 장미가 있는데 그 장미가 들어가는 거라서 향이 엄청 좋아요 허니비 가든이라고 이번에 이제 마몽드가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벌을 살리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고객님께서 이제 이렇게 스티커를 1,5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1,500원에 구매해주시면 저희가 여기 벌을 살릴 수 있는 기구가 돼요. 현금은 안 되시고, 저희가 분식위원이 있어서 저희 카드기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카드로 구매 가능하시고, 요 고객님 저게 벌이 사셨어요. 벌 내가 살렸대. 이야, 정이 좋은 일 했네. 벌 살렸네 벌 살렸어 해. 와 지금 사진만 거의 한두시간 찍은 것 같은데? <웃음> 사진, 사진만 체험할게 너무 많아 야, 사진만 2시간 찍었어? 너무 이쁘다 네난저발람샷 너무 이뻤습니다나 여기 영어 같지 않아 일단 어, 여기 내가 여주 만들어줄게 일로와봐 은희씨 표정 탈라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 분께서 어? 허니 의 일상 유튜브 아니시냐면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달라 또 즐겁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셨죠 정희 씨? 저의 인기 보셨죠? 아, 뿌듯합니다. 뿌리 버리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 <웃음> <웃음> 뿌듯합니다. 우리 이제 뭐 하러 가죠? 아, 다리가 좀 아프니까. 보면서 조금 앉읍시다 좋아요 <웃음> 그러면은 뭐 관람하러 갑시다 네아 저희 사파리 안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50분 기다린다는데 저는 50분 기다릴 동안 5 0번더 먹으려고요 갑시다 <웃음> 전자 먹자 <웃음> 아 근데 또슬러시가 먹고 싶어지네 저희 먹자 먹자 정인이가 와, 많이 달라 했더니 와, 이렇게 한천을 지셔야지 갑시다 <웃음> 아니 우리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탔어 아직도 계속 먹기만 했죠 저는 지금 T-Express 탑승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드디어 첫놀이기구에 저희의 첫 놀이기구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자 오늘의 t e x p r e s s 는 과연 어떨 것인가 이 네, 네, 네, 진짜로 네, 탑니다 네. 네. 내 네, 인생 네, 두번째 티 네, 타고 네. 올게요 네. 티익스프레스 타고 왔는데 개꿀잼 오랜만에 타니까 진짜 재밌네요 근데 정인이는 네, 찌질이가지고막 올라가는 데 네. 타겠다 이래가지고 저기 백정인씨 네? 티스프레스잘 타셨어요? 그럼요 아주 안, 멋지게 안, 탔습니다 안 무서웠어요? 그럼요 제가 방금 다 얘기했어요 진짜? 어? 그쪽 울부짖었다 먹으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거 할까 이제 다른거 타러, 다른 타러 가야지 음식 네. 오늘 에버랜드에 오신 소감이 어떤가요? 재밌네요 날씨가 그렇게 막 덥지도 않고 하지만 찍고 갈까요? 그러면은 이상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